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여태 나도 살아오면서 연애를 참 많이 했는데요.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참 힘들게 연애를 했는데요.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참 편하게 연애를 해왔던 것 같아요.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오랫동안 두는 게왜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는 절대 잘될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. 그 사람과의 사랑을 잘 이어가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의 여성분들은 요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남자든 내가 좋아하는 남자든 어떤 남자로부터든 받으면 좋은 거니까 일단 확보하고 싶으실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. 어떤 순간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졌어요. 그러면 나도 더더욱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커질 수 있겠죠. 보통은 요 그냥저냥 나쁘지 않아서 이 사람 마음이 좀 그래도 착한 것 같아서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리 나쁠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과 사귈 때는요. 희한하게 둘 사이에는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떤 남자는 요내 마음속에서 너무 원하네요. 그래서 더 욕심이 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. 그런 느낌이 드는 남자가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이런 남자하고는 정말 평생 가고 싶거든요. 그리고 진짜로 잘해주고 싶기도 할 거예요. 그런데 이런 남자를 만나면 오히려 더 문제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것도 그 문제를 내가 만드는 것 같고요. 같이 가고 싶어진다는 건 그만큼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. 그리고 나는 여자다 보니까 요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여자가 되어주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늘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란 사람을 절대 놓을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또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의 그 뜨거운 마음을 온통 내가 다 느끼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확인하고 요구하게 되죠 그렇게 그걸 확인하고 내 요구가 수용되면 분명 안심은 되거든요. 그렇게 느껴지면요. 사실 이 사람은 충분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뜨겁게 잘 유지시켜주고 있는 중이겠죠.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. 그렇게 또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더 뜨거워져요.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과열이 될 수도 있겠죠. 자꾸 더 욕심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워진 내 마음은요 사실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고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난 못할 게 없는 그런 마음까지 왔어요 그게 진짜 내 마음인데 우리는 거꾸로 그 사람에게 또 뭔가를 자꾸 요구하면서 그를 귀찮게 하거나 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밀려나 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그 사람이 버거워해서 그러다 충돌이 생겨서 나를 밀어낸다고요 그렇게 되면 요내 마음이 찢어지죠 난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평생 가고 싶어서 이 사람이라면 정말 뭐든지 다 주고 싶어서 그런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 내가 먼저 밀려났거든요. 예전에요. 내가 그닥 마음이 가지 않던 어떤 남자하고는요. 생각보다 오래 연애를 했어요. 왜냐면 나는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갈 거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는 안 갖고 있었거든요.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라고 하지 뭐 라는 정도로 그 사람을 조금은 덜 사랑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많이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또 나는 그 사람을 귀찮게도 안 했나 봐요.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문제나 충돌도 잘 생기지 않았던 걸 거고요. 만약에 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면요.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.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 없게 내가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만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것들은 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 감동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원하는 것은 요 여자인 내가 요그 남자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활짝 웃고 네가 참 멋있다 라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그 남자들이 원한다고요 근데 정작 나는요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대신에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다 그가 마음이 좀 불편해 보이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마음의 편지를 쓰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에게 주려고 하죠. 내 마음은 이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또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방법들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이어가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정말 같이 가고 싶다면요. 밀려나고 나서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요. 그 정성스럽고 소중한 마음을 어떻게 야내 남자의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면요.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. 평소에 미리 준비해놓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. 그 정도는 돼야 나도 진짜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내 옆에 평생 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